마크정식 먹을까 스트링 치즈를 듬뿍 올려서 어, 어. 새콤 매콤 달콤 보드득 소세지까지 완벽해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마크정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오랜만이지 않아요? 그죠? 한참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뭔가 사치스러운 정식으로 유행했었는데 갑자기 먹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조리를 시작해보죠 와우, 진짜 잘 만들었었다. 그죠? 야, 이 정도면 뭐 비주얼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 이상 먹어보겠습니다. 음! 어 여기 비엔나가 확실히 제가 이렇게 따로 넣은 소세지에 비해서 맛이 훨씬 좀 부족해 <웃음> 그래가지고 그냥 국물떡볶이로 사야겠다 다음에 야이 마크정식의 이 맛있는 맛이 이 소세지에서 나오는 거였구나 확실히, 오래도록 사랑받는 메뉴들은 이유가 있어요. 그죠? 언제 먹어도 맛있네. 진짜 오랜만에 생각나서 먹어봤는데, 그때나 지금이나 만족. <웃음> 그냥 수저로 먹어야 되겠다. 음, <목> 만족 잘 먹었습니다 오늘 마크정식 오랜만에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어서었고요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게 또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알았죠? 네잘 부탁드려요 안녕